<웃음> 진짜 크다. 언박싱 해줘요. <웃음> 진짜 커요. 이거 칼? 칼 줄까? 이거 몇 피스야? 7 7 5 0피스 여러분 여기 난이도가 있는데 난이도가 거의 최고 레벨이에요 네. <웃음> 처음0 해보는 거기 때문에 0 700, <웃음> 많다 0 700, 7 0이 700, 7 어? 음... 4 개탑. 응. 호그와트 성을 만들 거예요. 성당. 성당? <웃음> 성당? 성당 같이 생겼어. 완성되면 이런 모습. 해봅시다. 말한 <웃음> 진짜 작다. 와, 되게 그 뭐지 스케치스 막 그런 거 되게 복잡하게 그려놓고 축소시키는 같상좀 두려운데. 이 바닥은 다 똑같네. <웃음> 근데 눈이 침침한 사람 못할거 같은데. <웃음> <웃음> 이거 봐봐 이게 몇 개인지도 나와있어. 다그에서젤천 아, 150개 아닐까? 아 이거를 먼저 땅을 이렇게 만들... 아... 와... 아... 진짜, 와. 진짜 와. 엄청 디테일 아... 아... 아... 아... 총 205,2574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아... 아... 아... 보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됐고, 여러분 이거 대박이죠. <웃음> 엄청 디테일해.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응. 다 <웃음> 이거를 하고 나면은 오우. 그 오, 네. 이런 식으로 된대요. 이게 여보가 만드는 팝스네 어어. 셋다 합치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다. 여기서 이 부분. 야나 멋있는 거 아니? 좋아. 야방, 외도. 음? 이건가? 처음부터 이해 안 돼. <웃음> <웃음> <웃음> 왜이 모양이 아닌데 왜이 모양이지? 아니 땅을 만드는 것부터 어려운데 이거? 아 그러게 나 지금 이게 줄 중에 어느 게 이거 땅인지 모르겠어. <웃음> <웃음> 뭐가 내 땅이야? 왠지 이거 같아. 이거 해야 돼. 어난 땅부터가 네모나지 않아서 지금 멘붕이야. 네모나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구별하기 쉽지 않아. 아니, 근데 그러면 이땅의 조합을 다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아, 만들어요. 근데, 근데 이게 제일 큰 거겠지? 이게? 이게... 그거... 이게 제일 크다는 거겠지? 그런데 지금 힘든데, 여기 있는 힘든데. 게 제일 큰 건데 오 어, 울겁겠네 혹시 감 뭔가 아닌 거,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 이 블록 동그란 거 개수를 세봐 아마 이거 맞을 거야 개수를 세라고? 아. 그렇네 이게 맞는 거 같아 응 포즈상 이게, 이게 제일 크거든 어? 근데 그런건데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보증으로 더 들어가네 보증로몇개 들어가 있어 보통 은 아일 수도 있어 그리고 일단 자리가 생각보다 좁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괜찮아? 응. 이거 둘다둘다나 이거다 근데 이게 묶음이 응. 같이 한 꼬도 되는 게 아니라 섞어있네 응 그렇네 막좀 섞여있다 어, 막 같이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예, 여보, 음. 일단 제일 밑바닥, 그 다음에 어. 그 위에 위에 올라쌓사게 어, 이거라는 맞아. 거지. 어, <웃음> 맞아 맞아. 옛날에 레고를 갖고놀았는데 <웃음> 혹시나 나노블록이라고 이제 레고보다 훨씬 작아 사이즈가. 와. 오. 오, 무슨 조각마냥 나눠져 있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떨어져서 막 잃어버리는. 어, 조심. So, 혼이 다 o 드디어, 찾았어 뭐야 t 안 맞아 o 안 맞아? o t h 여러분 드디어 몇시간 걸린거지? 2시간차헐 2시간 동안 저는 이 바닥만 만들었어요 <웃음> 이 바닥이 엄청 이게 한칸 한칸 한칸 한칸 한칸 이런식으로 돼있어서 이거 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3단으로 짜여져서 만든 거고 제가 바닥을 만드는 동안 남편은 벌써 이렇게 뭔가 성 같은 그 마당? 도로? 이런 성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웃음> <웃음> 나무야 이게? 아, 그런 거 같은데? 나무 짱귀없다 네. 이게 나무야? <웃음> 왠지 모양새를 보니까 나무인 거 같아 귀와이네 네. 으흠 작은 물품왜 이렇게 많아 그치 그러니까 나노블럭인가 봐 이번 게 진짜 많게 이번 게 아노블럭 하고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혼자서 좀더 했더니 이렇게 높아졌어요. 엄청 디테일하더라고요. 예뻐요. 뭔가 이렇게 성벽이 하나하나 오, 그려지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할게 많아요. 되게 복잡하죠. 어디까지 했지? 됐어 완성했어요.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디테일이 대박이죠. 저도 지금 이 정도 완성했어요. <웃음> 지붕이 완성됐어. 응. 이렇게 지붕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가 빙민 돌려줄까? 응. 짜잔. 오. 여기 이렇게 이게... 정원 같은 게 있고. 오. 지금 이제 이 아직 안 지어진 부분이 안, 안 지어진 부분에 어, 제일 큰 호그와트 성에서 제일 큰 기둥이 세워질 거예요. <웃음>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이렇게 텅 비어있어요, 안에. 네, 아무것도 없어요. 음. 3년 뷔의 호그와트를 공개합니다. 와~~ <웃음> 와~~ 예쁘죠? 와, 진짜 아니 너무 예쁜 것 같아. 진짜. 아니, 진짜. 이, 이게 저희가 원래 여름에 만들어놨는데 그다 만들고 지쳐가지고 완성본을 안 찍었던 거예요. 이게 남편이 만들었던 가장 높은 성. 여기가 어딘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여기 위에가 어. 원장실이었던 것 같은데 그... 그 선생님이... 내가 말하길 그덤블도어 교수가 어, 추락사로 스네이프한테 아, 맞아. 앱자 카다브로 맞고 추락사한... 그 곳이고요. 그리고... 슬픈, 슬픈 곳이네, 진짜.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음. 남편이 성당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음, 어딘지 진짜 모르겠고. 진짜 성당같이 생겼어 그리고 여기는 식당 그 메인 홀 같아요. 그 뭐지 네개 기숙사 다 모여가지고 맨날 그 식사. 맞아 맞아, 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서로 디스하고 막 음. 식사하는 곳. <웃음> 그리고 이게 하나 같아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음. 여기 보면은 홈이 있거든요. 연결하는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딱 떨어져요. 정말 손이 부르트도록 너무 아팠지만 재밌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해보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재밌었는데 재밌는 것보다 <웃음> 약간 무아지경이었어아 뭔가 이거에 하, 빠져 있었지. 그냥 세, 생각 없이. 맞아. 아 머리, 맞아. 머리 비우고. 아, 남편이랑 사실 이거 서로 음, 뭔가.. 말도 안 하고 그냥 어. 자기거에 계속 말없이 몇 시간동안 조리만 하고. 맞아 맞아. 근데 재밌었어. 대화가 어. 없지만.. 대화가 음. 없는 재밌는 거지만 확실히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완성할 때그 뿌듯한 게 있는 거 같아. 맞아요. 추천! 음. <웃음> <웃음> <웃음>